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바로 작년인 2020년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게이머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게임들의 딜레이와 기대했던 수많은 명작들의 배신으로 인해 더더욱 슬픈 한 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랬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떠오른 지금 새해인 2021년에 우리들의 곁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게임들을 탁 치는대로 싸그리 긁어모아봤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2021년엔 어떤 게임들이 출시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백퍼블러드는 레프트포대대의 원작 사인 터틀락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좀비 서바이벌 슈팅 게임으로 제작했던 원작이 워낙 유명한 게임인 만큼 게임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중인 작품인데요 그러나 작년에 진행된 클로즈 베타 평가에 의하면 분명 게임의 토대는 어느정도 매력적이나 핑, 버그, 타격감, 카드 시스템 등 많은 부분이 지적당하기도 하였죠 그래도 짬이 있는 개발사가 제작하는 작품이고 간만에 출시한 좀비게임인 만큼 꽤나 기대할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스루프는 액션 잠입 암살 게임인 디스아너드 시리즈를 제작한 아케인 스튜디오의 신작으로 전작들의 느낌들이 강하게 묻어 있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가 매우 경쾌하며 보다 빠른 템포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베데스다가 엑스박스의 인수를 당하면서 아케인 스튜디오도 산화 스튜디오로 들어갔지만 인수 전에 이뤄진 계약 덕분에 엑스박스 산화 스튜디오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에서 1년 독점으로 발매되는 특이한 게임이죠 경쾌하고 빠른 액션감 정신없이 펼쳐지는 암살과 머리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강력하게 이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파크라이 6는 유비소프트의 대표 프랜차이즈 파크라이의 여섯 번째 시리즈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악역인 구스타포 거스 프링 역할을 맡았던 지안 카를로 에스포지토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여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죠 파크라이 시리즈는 매번 다른 배경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파크라이 6의 배경은 독재자가 권력을 잡고 있는 어느 중남미의 가상 국가로 주인공은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히트맨 3는 암살 게임으로 유명한 히트맨 시리즈의 8번째 작품이자 암살의 세계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지역은 두바이, 잉글랜드 다트무어, 독일 베를린, 중국 총칭으로 각기 다른 흥미로운 스토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잉글랜드 지역의 스토리는 위장자살로 살인당한 한 노인의 저택에 탐정으로 파견되는 스토리로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크리스 에반스가 출연했던 영화 나이브스 아웃과 같은 설정을 사용하여 많은 팬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vr로도 출시된다고 하니 대머리 빡빡이의 좌충우돌 암살 놀이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입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헤일로 인피니트는 지금의 엑스박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 엑스박스를 견인했던 명작 헤일로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입니다 전작인 헤일로5 가디언즈에서 비판을 받았던 스토리텔링을 개선하여 헤일로의 상징과도 같은 마스터 치프를 위주로 진행되는 싱글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거의 5년씩이나 개발한 만큼 항상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는 헤일로에서 더 거대해지고 발전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작년 7월에 공개한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는 2021년 출시 작품이라고 믿긴 힘들 정도의 게임 그래픽 각종 기술 문제로 발생하는 로딩 오류 등등 기대 이하의 품질을 보여주어 많은 팬들이 크게 실망하는 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엑스박스의 메인 타이틀 중 하나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프랜차이즈다 보니 개선된 게임성으로 다시 나타나길 바라야겠죠 붉은 사막은 검은 사막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 펄어비스의 차기작으로 전작인 검은 사막과는 달리 콘솔 기반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게임은 아예 싱글플레이 게임이거나 멀티플레이가 차단된 형태가 아니며 싱글플레이와 멀티플레이가 혼합된 흔히 밍글플레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크소울과 몬스터헌터 월드를 예시로 들수 있죠 전투방식은 기존의 mmorpg들과는 다르게 용병단을 꾸려 여러 전투원과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전투를 치르는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투나 그래픽 이펙트 모션 디자인 등등 국산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인 만큼 과연 결과물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판타지 영화계의 원탑이라 불리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게임으로 1800년대말 위자딩 월드의 호그와트가 배경인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동안 몇몇 게임으로 제작되어 왔었지만 그 규모가 작거나 이벤트성이거나 모바일로 제작되는 등 이렇게 AAA급에 준하는 퀄리티로 제작된 적이 없던 만큼 공개되자마자 많은 해리포터 팬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고대 마법의 유산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로 해리포터처럼 호그와트에서 마법을 수련하고 각종 악의 무리들을 처치하는 여정을 떠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각종 판타지 세계의 크리처들부터 임팩트 있는 전투까지 꽤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리포터 팬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작 중 명작으로 꼽히는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으로 주인공인 에일로이가 기존의 마을에서 따뜻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부족들과 새로운 기계 새로운 사라진 문명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에일로이가 바닷속 생태계를 탐험하고 차이나타운으로 보이는 다양한 건축물이 등장하였으며 대부분 추웠던 지형인 제로던의 지형 뿐만 아니라 어느 지중해의 지형처럼 풀들이 우거지고 화려한 해변이 등장하는 등 전작의 명성을 이어받아 더 환상적인 경험을 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 정령의 다리는 각종 광고 영상과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엠버랩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이머들에겐 젤다의 전설 뮤즈라이 가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곳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몇년 동안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경력을 살려 게임의 그래픽, 레벨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이 처음 게임에 도전하는 회사치곤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예 처음 공개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끈 작품이죠 공개된 게임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실제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구현한 듯 엄청나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배경은 물론 리얼하게 움직이는 캐릭터 및 몬스터의 애니메이팅 등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반지의 제왕 골룸은 해리포터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을 원작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영화나 소설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목이 골룸인 만큼 골룸과 관련된 탄생 비화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게임의 주요 스토리 라인으로 예측됩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가 딸랑 티저 트레일러 하나인 마당에 2021년 출시 예정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니 어서 빨리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좋겠네요 리틀 나이트메어 2는 호러 플랫포머 게임인 리틀 나이트메어의 후속작으로 전편의 주인공인 식스와 새롭게 등장한 모노와 동행하는 작품입니다 전작인 리틀 나이트메어는 그래도 어느정도 분위기만 살려놓아 적당한 게임의 느낌을 살리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 리틀 나이트메어 2에서는 작정하고 호러게임을 만들려고 한듯이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가 더 호러틱하고 무겁고 어두워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공포스러워진 분위기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제는 정말 심장약한 사람들은 플레이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네요 몬스터헌터 라이즈는 몬스터헌터 월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몬스터헌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이번 작품의 콘셉트는 매우 가볍고 라이트한 게임이 목표인 만큼 탈 것인 동반자 가루크를 타고 이동하거나 밧줄벌레 등 이동과 회피 수단이 더 많아지고 이펙트도 화려해지는 등 상당히 라이트하게 제작된 몬스터헌터죠 이렇게 가벼운 작품인 만큼 이번 라이즈는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되는데요 몬스터헌터 월드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플레이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동물의 숲 다하고 방구석에 박아둔 닌텐도 스위치를 다시 꺼내서 한번 입문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즈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꽤 인기를 누린 바이오하자드 프랜차이즈의 여덟 번째 작품입니다 전작인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 사건 이후 몇년 뒤의 이야기로 어느 외곽 지역의 마을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번 작품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지만 고전적인 호러 느낌을 풍기고 있어 색다르게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6 퀄런틴은 멀티플레이 fps 게임 중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인보우 6 cg에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었던 아웃브레이크 모드가 큰 인기를 얻자 dlc가 아닌 독자적인 게임으로 출시하는 작품입니다. 아웃브레이크 모드를 게임의 메인으로 삼은 만큼 작품은 레프트 4 데드 2처럼 특정 지형을 방어하거나 목표 지점까지 여러 적들을 돌파하면서 이동하는 전형적인 좀비 게임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레인보우 6시지에서 선보였던 각종 캐릭터들의 특수 능력을 조합하여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2021년에 출시가 확정된. 혹은 예정된 게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드는 혹은 기대하고 있는 게임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상 속에 없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